이안 녕하십니까자 어떤 분이 카티아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뭐 유튜브 유저 분들이나 아니면 카티아를 카티아를 가지고 이제 도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겪으실 것 같아 가지고 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웃음> 이런 케이스도 있나 싶었는데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뷰프롬 3d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카티아가 제공하는 iso라는지 nc라는지 jis 그렇죠? 이런 여러가지 스탠다드가 있죠 도면 작업을 하는 이제 표준들이 여러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자 iso 또는 기본 표준을 가지고 작업을 했더니만 viewfrom3d 명령이 잘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아마 새로운 표준을 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본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작업을 했더니만 비오프롬 3 d 가 작동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임파시블 뭐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티아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드 있죠 관리자 권한으로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 실행이 됐습니다. 금방 떴던 대화 상자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어, 이 작업은 단품이나 어셈블리나 공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먼저요. 자, 뷰 프롬 3D로 섹션 뷰를 선택했을 때 드로잉 뷰가 생성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 에노테이션에 있는 부분이 옵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아야지,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자, 간단한 이걸 가지고요. 한번 도면, 치, 도면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툴의 옵션, 인프라스트럭처, 3D, 에노테이션. 요 부분 있죠. 요게 지금 뭐로 맞춰져 있냐면, ISO로 맞춰져 있습니다. ISO 3D. 한번 초기화 시켜볼까요? 탭, yes, 3D로 맞춰져 있죠? 결국은 ISO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C 계열이 있고, JIS 계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 ISO로 맞춰놓고, I, 맞춰놓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NC 또는 JIS 드로잉에서 3D 섹션 뷰를 내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뷰프롬 3D가 먹질 않아요. 자 일단 as로 맞춰놓고요 요거 먼저 확인했습니다 한 다음에 자, 어셈블리 파일이니까요 음, 평면을 보이게 하고요 요거 누르고 요면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션 뷰 하나 만들고요 똑같은 뷰를 가지고 섹션 뷰를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섹션 컷 뷰를 만들죠 그러면 애노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캡처 그 다음에 뷰가 세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뷰들은 결국은 도면의 뷰죠. 이 뷰를 만들 때 지금 어떤 걸 썼죠? ISO 계열을 쓴 겁니다. 이 뷰를 만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뷰들을 만들 때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도잉에 들어오죠. 일단 ISO로 해보겠습니다. 이 iso로 하든 3d 이거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iso 계열이기 때문에 iso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2 정도로 하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프로젝션에서 view 3d 누르고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요 프론트 뷰부터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내려옵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같은 iso 계열이니까 다시 한번요 창 넘어갈 때는 컨트롤 탭키 누르면 됩니다 섹션 뷰잘 넘어오죠 섹션 컷뷰잘 넘어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세개의 뷰가 정상적으로 내려옵니다 됐죠? 근데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죠 이걸 만들 때는 ISO 계열을 썼는데 여기서 만약 NC 계열을 썼다고 생각해보죠 크기는 뭐 B 정도로 하죠 오케이 자 찍고요 와서 프론트 뷰 한번 찍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같은 스탠다드가 아니란 얘기죠. 만들 때는 ISO로 만들어 놓고 뷰칠 때는 도면을 칠 때는 NC로 치지 않느냐. 스토로 스탠다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굳이 NC 스타일을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뷰를 내릴 때만 내릴 때만 ISO 스타일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베이스 셋업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iso로 뭐 3d도 하던 is로 하던 확인 확인 일단 바꿔놓고 얘를 내려보죠 잘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요렇게 또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클릭 일단 뷰를 내렸다 그럼 이제 도면 작업을 할 때는 기타 나머지 뭐 치수 기입한다든지 주소를 기입할 때는 베이스 에드업에서 다시 한번 뭐, 다른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NC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확인. 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분은, 질문하신 분은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지워버리죠. 단품이라고 그러면, 어디서 하면 되죠? GSD 있죠? 아니면 여기서 있습니다. 단품 파트에도 없나요? 여기 있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셈블리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신 것 분처럼 새로운 어떤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보죠 해보죠 스탠다드를 수정하고 싶으면 당연히 관리자 모드로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자 모드 실행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툴에 스탠다드로 들어오죠 여기 있어요 드래프팅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공해주고 있죠. 짬뽕에 쓸 수는 없습니다. 뭐 ISO 하고 NC 하고 같이 짬뽕해서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ISO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수정하는 거죠. 또는 NC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수정하는 겁니다. 저는 ISO를 가지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어떤 거 바꿔볼까요? 뭐 간단하게 스타일, 치수, 텍스트 를 해볼까요? 어, 디멘션 어, 정도로 바꿔볼까요 예. 아무거나 하나 바꿔 보겠습니다 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폰트 음. 뭐 칼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이브 e as n 하겠습니다 그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죠 이 스탠다드를 자 그래서 보통 스탠다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B27이 될 수도 있고 26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카티아 버전 5-6 R2017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B27입니다 2018 버전을 쓴다그러면 28이 되겠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컨트롤 V 하면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저는 제 이니셜에 뭐 ISO 이렇게 써보죠 어떤 이별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뷰를 만들기 전에요 반드시 요렇게 옵션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만든거 있죠 요거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 주시고 오케이 하시구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섹션 컷 뷰인가요 세개를 공이 만들어 보죠 지워버리고요자 그래서 첫번째 거은 예. 프로젝션 뷰로 하고요. 세개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만들면 되겠죠. 섹션 뷰, 그 다음에, 여기, 섹션 컷 뷰, 세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면을 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거 같이 쓰면 되죠.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얘를 만들 때 사용했던,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뷰를 만드는 때, 이 스탠다드를 썼다. 그러면 도면에서도 이 스탠다드를 써야지 서로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찍고 프론트 뷰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내려오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내릴 때는 SJS ISO를 썼는데 나는 굳이 NC로 굳이 NC 도면으로 또 NC 스타일로 내리고 싶다. 그럼 이제 에러 나겠죠 또 그렇죠 드로잉에서 했는데 굳이 NC로 맞춰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치면 이렇게 에러 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릴 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비오포럼 3D를 쓸 때만 페이셋업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로 확인 내리면 되는 거죠 일단 내린 다음에 그죠세개다 내려볼까요? 내리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내렸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페이스 에업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뭐, NC 스타일로 쓰겠다? 확인, 확인. 뷰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여기 아마 KS 요게 ISO 스타 ISO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그 NC나 JS나 뭐 다른 걸 가지고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ISO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스타, 스탠다드를 정리를 해보죠.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어, 툴에 옵션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본인이 만든 그 스탠다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잡고 그 다음에 단품이던 어셈블리던 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면 칠 때도 도면을 작업할 때도 내가 만든 그거 스탠다드 있죠? 그거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뷰포럼 3 d 를 한다 그러면 그런 에러 메시지를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그래서 내가 만든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를 바꿔주고 옵션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 걔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